나는 옛날 저저에그 애가 살아서 방품을 설성 천사님을 문을 담고 네. 네. 가지이 누워서 네. 방풍을 모여 오고 방풍을 모여서 왔다 한참을 저여게 손을 대는만 들었는데 나는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 서 그냥 는것 해. 나는 공장도 아니거든 나는 응. 말하면 20만원 20분 행위 사야 돼나 옛날에 오공기장 창구찍고 댕기라고 해서 암비클리 너머로 깨지려면 우리 누가 그냥 죽이려면 다달을 하면 그냥 무서워 찔끔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해 이걸 해결했거든 우리 엄마가 그, 그 선신 누이를 따다좀면상당방을게르니까그 네. 이왕이 이렇게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찍으려면 찌고 댕기라고 서심플를 찍은 적이 있거든 네. 심플를 네. 찍으려면 네. 네. 네. 그냥 암무에 우리 이름이 오게 그래서 이름이 내가 말하면 대둑과 맞둑 그냥 몰래 l h a 래 해볼게 그래그지고아 그래가지고 아 n 리 p u 그냥 me t a l k i n 삼촌 t autumn. Northern Hedger 니 u t u m n you don't n 서 e d to b 고 done. 에서 u 서 어디가서 You can go. You can g 기 You can 손은 상업은 그전 옛날에 문막 자르게 나가지고 내가 조금 옛날에 뭘 소마비 그리내그랬데 내가 설명이 네. 오고 조금 더 늘었지.